<웃음> 너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~ 피가 <웃음> <웃음> 이리, 이리 와봐~ <웃음> 야그거 뜯어~ 조금 <웃음> 안 돼~ 아, 너무 약하게 붙였네 사실 공주는 지금, 뭐하고 있냐면 너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있어 어떻게인성문제였어 <목소리> <목소리> <있어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공주야 공주 어이구 넘어오셨어요 그 사이에 아저씨 잘하셨어요 공주야 너 지금 뭐하는거야 이게? 어? 눈 이렇게 다 뜯어놓으면 어떡해 엄마가 새로 붙여놨는데 뭐야대가 뭐 이번에 제일 중요해 죽었어, 마 죽겠어. 죽었네. 너 nope. 죽었어? 다시 살아났어. 이시 인사해 줘